넘을 수 있을까? o 고! 가자! t 고! Go! Go! Go! Go! 직잘 Go! Go! Go! 야 여기 문 이렇게 열면은 뒷마당 갈수 있어. 조이 o 가자! 가자! 조이 g 가 g 굿굿굿 일단 아, 내려갈 수 있어? 굿굿 <웃음> <girl>. 여기는 화장실 <웃음> 아니야 부부야 <laughs> Joya! Come here! Joya, come here! <gasps> I fly, Lucio! Come here, baby! Come here! <laughs> Not Boo Boo, who n o w a t r a come here! <laughs> Not you, baby! Joya, I love o <gasps> 굿 걸, 굿 걸. 누가 저희 가르켜 주네? 꺄? 그 보이 부부. 그 보이. 아! 어떻게 하는 거야? <웃음> 오빠 어떻게 하는 거예요? Hey Look at you <laughs> Cute o <laughs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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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심 안 드는 척하는 걸 저희가 이걸 너한테 다가가게? 예뻐요. 예뻐요. 예뻐이 예뻐요. 예뻐아예 오! 요뻐요예예 <오빠는 싫어. 웃음>